오늘은 정읍에 있는 대장금 마실길에 왔습니다. 마실길그 핵심 코스는 이 코스이고 에, 난이도는 에, 소급이라 친구나 가족들이 여유롭게 걸을 수 있는 아주 마실길입니다. 저는 황토 마을에서 에, 중국으로 일단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를 건너서 요 좌측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대장금 마실게는요. 대장금은조선왕조실록에 중종의 총애를 받은 은혜로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중종의 어은여 곧 중종의 주치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이는 기록에 등장하는 많은 은혜 가운데 유일한 것입니다. 특히 천민 신분의 은녀로서 수많은 남자의관을 제치고 왕의 주치가 되었다는 것은 당시 남성 유지의 엄격한 관료주의 아래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큰 또는 유대한을 뜻하는 대를 써서 대장금으로 불렸으면 의술뿐 아니라 요리에도 뛰어났다고 전해집니다. 산수가 수리한 장군산 이론은 그녀의 고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역받는 소리 아주 좋습니다. 문치 있는 다리 좀 만나고요. 옆으로는 아 터널 도 하나 좀 뚫려 있습니다. 뭐큰 아주 비포장 도로 하나 봤는데. 임도길 올라오면서 뭐 표시가 하나도 없었는데요. 저쪽에 뭐가좀 보입니다. 아, 바람꼴로 출발. 이곳은 헤맬 때도 없이요. 이정표가 잘 표시돼 있어가지고 길도 또 넓직 넓직해서 아주 좋네요. 자, 아, 바람골이 300m 남았습니다. <웃음> 길 이쁘네요. 낙여이 때려진 계단길이 <웃음> 한 퍽이 아주 그린입니다. 네. 오, 이제 내갔던 등산로인데요. 아, 이제 또 인극길이 나타나네요. 요. 네, 중국에서 내려와 가지고 계단에서 내려오면 바로 우측으로 가셔야 됩니다. 장근산으로요. 늦가을의 그길 아주 좋은 길입니다. 인도 길은요, 네, 지금의 신도로가. 개설되기 전에는 정읍 7번 산내면에서 강진 순창, 임실로 이어지는 옛 도로 구실를 했다고 하네요. 이곳에는요. 또 하나의 전설이 이곳을 이용하는 모든 버스는 오후 5시 전에 운행을 마쳤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이유는 옛날에 처녀총각이 죽으면 이 도로에 묻어서 지나가는 사람들하고 장난치고 집에 오지 말라는 전설이 있었다고 합니다 으쥬쇼네요 <웃음> 지금은요 대장금의 좋은 마실길이 되어서 저희들 트윗 경위사람들이 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의제 사람인데요 지금도 그대로 있네요 이 길을 사용한지가 우측 오래됐을 텐데 <웃음> 음, 아주 운치있는 장근산 정자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네, 나한국장을 향해서 다시 출발. 이런 노란색이가요. 크란 하늘, 햇빛을 받으니까요. 걱정호야 어, 아름다운 모습이네요. 이곳에서요, 이제는 남국정으로 좌측으로 또 출발을 합니다. 옛날 버스 다 달던 길이라서요, 굉장히 길도 넓고요. 누구든지 걸수 있겠네요, 정말 편안하게요. 대장금 맛있게 탐방객들을 위하여 새롭게 저장된 약속 테러입니다. 나한국적 디테일 오우, 이젠 차도 들어올 수 있고요. 아, 단풍이 아주 불이 났습니다. 산수유도 빨갛게 아주 무드러 있습니다. 나무이좀나무이장이 지금 보이고있습이다이보이이이보이보이보이보이보이보이보이보이보이보이보이보이보이보이보이보 <웃음> 삼진강변에 여행을 오시면 요한 번쯤 대장금 맛있기를 꼭 찾아서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추억에 남는 좋은 여행이 되실겁니다